I'm a f a m a s s 내 세상 쌰 으쌰, 으쌰, 게쌰으하 으쌰, 으쌰, 으쌰, 너에게 해주고 그 말들이 어떨 거야 네가 없는 자유로운 지금 나는 너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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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สิบห가ายินดีด้วยขอให้어 <목소리도>